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사무엘입니다 우선 제가 여기를 왜 왔을까요? 어곧 크리스마스인데 팬카페에 많은 가객분들께서 저에게 편지를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그 편지를 제가 직접 답장을 해드리면서 제가 열심히 만들 쿠키를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정말 열심히 만드는 만큼 여러분들이 어 재밌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 이제 동아리 시간대에 제가 쿠키플레이였거든요 예전에 뭐 쿠키를 처음 만들었다가 쿠키가 거의 불처럼 새까매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쿠키가 박살 난 적이 있고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만드니까 되게 새롭네요. 네. 여기 뭐 디자인이 많아요. 뭐 사슴, 사슴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리고 어뭐 아저씨가 있는 아 눈사람이네요. 눈사람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미스터 산타 산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산타 산타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어 사슴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 여기. 아, 그리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손 씻었습니다. 나섯 됐어 됐 여기를 잡고 잡 오케이! <웃음> 예스! 예다고 yeah. 그런 건 처음이어서 나오려나.. 오우 예아! 어깨 어깨 어깨 어깨! 됐어! 아 예술이 나왔군요. 보이시죠? 사슴? 사슴? 나왔습니다.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미스터 스노우! 스노우맨! 네, 눈사람. 이거... 이고 오케이...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우... 이거... 이 눈사람... 눈사람... 어떡하지? 아예구나아참참 참, 참, 투명해가지고 못 찾았어 오케이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뚝 떨어졌네? 코를 채워주기 그렇지 크리스마스요 어, 어,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랑 선물 그두 개가 가장 생각이 난저희 엄마가 예전에 해줬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MP3였어요, MP3 뭐 학교 가는 길이나 그럴 때 제가 음악을 너무나 듣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mp3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항상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컴퓨터 틀고 음악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mp3가 너무나 갖고 싶어서 무한테 은근슬쩍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mp3 하나 갖고 싶다고 했더니 그 얘기를 정말 마법사 마냥 기억을 해주셔고 크리스마스 때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죠. 오 마이 갓 가운데를 그냥 없어도 <목소리> 가운데가 비어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제발.. 제발.. 엄지가 잘렸어 l a u h 다 만들어봤는데요 이제 이 쿠키를 오븐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인성! 마스! 렛츠기릿! 따뜻하겠다 안에 안 내놨다 기대가 되는 부분 이제 책임당을 생하시면 돼요 지그재그 해가지고 테두리 라인을 따놓고그 안을 얇게 얇게 펼치시면 좋아요 그 빨간 거랑 이렇게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너무 바깥으로 다을 안겨요. 이 아이도 그냥 이렇게 그냥 런부 흐를 정도로 그구는에 흐느끼게 하면서 사진 그냥 끌어서 채우시면 돼요. 빠지게 돼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지금 거의 심장이 한 160정도 뛰는데 엄청 뛸래 이게 등등껏 해야 돼가지고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안 나온대? 어, 우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 정말 정성껏 네, 만들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께서 아주 저의 정성을 담은 쿠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 해봤지만 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했던 마음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그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이가 사무엘이가네. 지금까지 사무엘의 쿠킹 시간이었습니다.